드럼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음 원래 미디 데이터를 마우스로 또는 이 키보드 자판으로 하나하나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 연주를 녹음하거나 건반으로 치지 않고 하나하나 값을 입력해서 하는 방식을 원래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미디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어, 이제는 음, 그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 찍거나 하지 않아도 어, 드럼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드럼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할 때 어, 건반으로 이렇게 제가 건반을 연결하는데요 건반으로 이렇게 어, 드럼 손가락으로 드럼을 쳐서 연주를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도 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 드럼을 쳐서 마이크로 녹음하지 않는 나머지 이렇게 건반으로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로 입력하거나 하는 모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라고 해서 어, 드럼 파형을 이제 악기별로 음, 가지고 있는 것을 배치하고 배열하는 것도 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드럼을 프로그래밍 하려면 은 어, 이제 소리로 비슷하게 다른 음악 흉내를 내도 되지만 어, 아무래도 드럼 구조를 아시고 또각 파트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에 어, 이렇게, 신디사이저에 내장된 드럼 음색으로, 손가락으로 치면서, 어, 연주 활동을 시작했고요. 라이브에서, 이렇게, 예, 쳤습니다. 건반으로. 음, 그러다가, 아, 실제 드럼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리얼 드럼, 실제 드럼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 음 라이브 드럼도 칠수있고요 이렇게 집에서는 이제 드럼을 어, 라이브 드럼을 녹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집에서는 이렇게 건반으로 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잡한 손가락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음, 마우스나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드럼의 음 구조와 그 소리와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음, 1번 트랙에는 이 로직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이스트 음, 베이라는 음색의 어, 드럼을 세팅해놨고요. 2번 트랙에는 이제 외장 가상악기죠. 외부 가상악기인 이지 어, 드러머 2를 제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음 이스트베이 라는 드럼은 여기 이렇게 트랙을 클릭하면 이쪽에 채널 스트립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악기가 가상 악기를 세팅하는 곳입니다 여길 클릭해 보시면은 음, 드럼 그래픽이 나오죠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은 각 파트의 소리를 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은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드럼이 어느 파트가 어느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킥드럼 킥드럼은 가장 크죠 그리고 가장 처음의 소리를 냅니다 어, 원래 명칭은 이제 베이스 드럼입니다 네, 근데 발로 페달을 밟아서 이쪽에 안쪽에 페달이 있는데 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킥 드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드럼을 발로 직접 차는 게 아니고요, 페달을 거쳐서 어, 소리를 냅니다킥 드럼. 킥 드럼은 어, 일반적으로 첩 박, 각 마디의 첩 박, 그 다음에 코드가 써져 있는 위치의 박자 마디에 그리고 이제 강박, 그리고 어, 일반적인 이제 홀수 박. 꿀수박이 강박이 많거든요 박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때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이 킥드럼과 대비를 이루는 드럼이 바로 스네어 드럼인데요 스네어 드럼은 작은 북 클래식에서 말하는 작은 북이죠 어, 이 스네어 드럼은 이킥 드럼과 보통 교대로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스네어 드럼은 음, 짝 수박 그리고 아까 킥 드럼은 첫 박이나 저강 박에서 친다는데 스네어 드럼은 소리는 되게 강하지만 어, 마디의 약박그약 박의 대부분 짝 수박인데요. 그락 음악이나 팝 음악에서는 그짝 수박 약 에 액센트를 n t 서 r e is accent. Accent is accent. a c c e n 탐 is a c 탐 e n t Accent is accent. Accent i 탐 accent. a c 탐 e n t is a c c e n 탐 a c c e 하 t 하 s a 지금 들어보시다시피 음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고음이기 때문에 하이탐탐, 중음은 미들탐탐, 저음은 로우탐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로우탐탐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음, 이 탐탐에는 다리가 달려서 바닥에 놓는다그래서 플로어탐탐, 아, 예, 플로어탐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음이 나기 때문에 베이스 탐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베이스 드럼, 킥드럼을 베이스 드럼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이스 탐, 근데 이 베이스 탐이란 말은 요즘 잘안 쓰고요. 요즘에는 플로어 탐탐 또는 어, 라지 탐탐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분 세 종류가 있습니다. 킥드럼, 베이스 드럼. 스네어드럼, 그 다음에 탐탐 이 탐탐은 음, 한 개만 쓰시는 분도 있고요 뭐, 두 개만 쓰시는 분 그리고 헤비메탈이나 프로그레시브 락에서는 뭐, 탐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심벌들인데요 심벌은 세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일단 계속 리듬 리듬을 잘게 쪼개서 잡아주는 하이햇이 있습니다 예, 모자 모양인데, 챙이 있는 모자 모양인데 소리가 작죠? 여기 좀 키우겠습니다 네. 모자 모양인데 고음이 난다그래서 하이햇 심벌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햇 심벌은 두 장이 겹쳐져 있어요 아래 위로 그래서 어, 평소에는 페달을 눌러서 이 신발을 닫고 치다가 필요할 때 악센트나 어떤 특별한 리듬에서는 열어주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로 밟기 때문에 어, 이 신발을 어, 발로 밟기 때문에 푸신발이라고도 하고요. 어, 실제로 음, 스틱으로 치지 않고 어, 양손이 이제 탐탐이나 다른 라이드 신발이나 이렇게 다른 어, 그 파트를 칠 때에 이 하이햇은 발로만 왼발로만 밟아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때 주법을 푸트심벌 주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 하이햇은 음, 킥드럼은 홀수박주로 4분의 4 박자를 기준으로 홀수가 강박 스네어는 4분의 4 기준으로 약박이나 짝주가 하이햇은 그 홀수 짝수 관계 없이 또 강박 약박 관계 없이 한 마디를 한 마디의 리듬 해상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를 사 분음표로 쪼개느냐, 사 분음표로 네번 쪼개느냐, 팔 분음표로 여덟 번 쪼개느냐, 뭐 십육 분음표로 열여섯 번 쪼개느냐, 예, 그 어떤 해상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높이 달려있는 이두 개의 심벌을 크래쉬 심벌이라고 하고요. 이 크래쉬 심벌도 역시 개수를 탐탐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음,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을 달고요. 뭐, 가운데도 하, 또 하나 더 추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크래쉬 심벌은 음, 가장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요. 아주 제일 강한 악센트 그리고 강박 중에서도 제일 강한 강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 킥드럼과 스네어드럼과 하이햇 이세 개가 기본인데요. 드럼의 리듬 이세 개가 잡아주는 리듬이 어, 변형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크래시 심벌입니다. 크래쉬 네, 심벌은 즉, 새롭게 리듬을 시작할 때 어, 사용하는 심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좀 낮게 설치되어 있는 심벌을 라이드, 달리다 하는 라이드 있죠? 라이드 심벌이라고 합니다. 이 심벌은 하이햇의 역할을 하는 심벌인데요. 하이햇 보다 음이 더 선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좀더 리듬의 해상도를 강하게 들려주고 싶을 때 쓰는 심벌입니다. 원래는 하이햇의 대용이지만 하이햇과 동시에 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오른손으로는 라이드를 치고 발로 푸심벌을 밟아서 둘다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네,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게 드럼의 구조 고요자 드럼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장악기인 외장 가상악기인 이지 드러머 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기본 화면인데요 어, 이것은 탐탐이 훨씬 많죠 조금 전에 로지 가상악기 때보다 여기는 탐탐이 총 5개입니다 플로어 탐탐이 두개 있고요. 미들이 두개 있고 하이가 하나 있습니다. 또는 뭐 하이가 두개 있고 미들이 하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크래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크래시가 있고, 여기 세 번째 크래시가 있고, 이건 라이드입니다. 라이드 심벌은 쾅 소리가 나지 않고 땡 소리가 나죠. 라이드 심벌이 하나 있고. 요것은 크래시랑 라이드의 겸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소리는 크래시네요 지금은 크래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지드러머2 라는 악기는요 제가 건반을 건반에서 드럼을 치면은 어, 이 그래픽에서 표시가 됩니다 네,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드럼 프로그래밍을 할때 마우스를 하나하나 찍지 않고 이렇게 어, 건반으로 라이브로 어, 칩니다. 치고 나서 이제 틀린 부분만 좀 마우스로 수정하고요. 그럼 제가 어, 건반으로 음, 드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드럼을 입력할 때 1마디부터 입력하지 않고 2마디부터 입력하는데요.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제 리드인이라고 해서 드럼이 처음에 템포를 잡아주거나 어드럼이 어떤 리듬을 연주하면서 곡에 다른 악기에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 이 부분을 비워놓고 저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 마디부터 어, 녹음을 합니다. 템퍼가 좀 빠른 편이니까요 템퍼를 좀 죽이고요 템퍼를 미들 템퍼를 한 9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라이브로 손가락으로 녹음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리듬을 자 홀수에는 킥드럼을 치고 짝수에는 스네어 드럼을 치고 하이에은 8분음표로 8번을 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연주가 되니까 일단 한꺼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메트로놈보다 약간 빨리 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이쪽에 보면 퀀타이즈라는 여기 이쪽에 리전 이라는 란을 열어보시면은 퀀타이즈 박자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박자를 16분의 1, 1 6분음표로 잡아라 하고 세팅을 해 놔서 그러는데 원래 이걸 끄고 들어 보시면요 박자를 점, 절었습니다 자 메트로나마와 같이 들어 볼게요 안 맞죠? 예, 예. 라이브로 연주할 때 메트럼에 정확히 맞추지 만약에 못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퀀타이즈를 자기가 친 리듬에 가장 잘 잡아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분음표밖에 안 쳤기 때문에 8분음표로 박자를 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딱딱 맞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지금 두 마디를 쳤는데 자두 마디를 이렇게 끝을 잘 잘라주고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예 저는 드럼 프로그래밍을 할때 마우스를 하나하나 찍지 않고 이렇게 어, 건반으로 라이브로 어, 칩니다 치고 나서 이제 틀린 부분만 좀 마우스 로 수정 하고요 그럼 제가 어 건반으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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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악기에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비워놓고 저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마디부터 녹음을 합니다. 템포가 좀 빠른 편이니까요. 템포를 좀 죽이고요. 템포를 믿을 템포를 한 9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라이브로 손가락으로 녹음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리듬을 자 홀수에는 킥 드럼을 치고 짝수에는 스네어 드럼을 치고 하이햇은 8분음표로 8번을 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연주가 되니까 일단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메트로놈보다 약간 빨리 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이쪽에 보면 퀀타이즈 라는 여기 이쪽에 리전 이라는 란을 열어보시면은 퀀타이즈 박자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박자를 16분의 1, 1 6분음표로 잡아라 하고 세팅을 해놔서 그러는데 원래 이걸 끄고 들어보시면요. 박자를 절었습니다. 자, 메트로나마와 같이 들어볼게요. 안 맞죠? 예, 예. 라이브로 연주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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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마디를 이렇게 끝을 잘 잘라주고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자 단축키 2를 누르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열리죠 지금 입력한 음들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입니다 음 c1 이라는 것이 킥드럼 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2마디 2마디의 세 번째 박자 3마디 3마디의 세 번째 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디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첫박 요구부터가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다시 첫박 2박 3박 사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킥드럼을 4분음표 길이로 눌렀고요뭐 뭐 타악기에서 이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박에 밟았고요 여기 짝수박은 밟지 않았습니다 그땐 스네어가 나오고 세번째 박자 예, 밟고 스네어가네 번째 박자이 교대로 나죠. 1 2 3 4. 하이햇은 1 2 3 4를 다 치는데 이를 둘씩 쪼개고 있죠. 8분표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고 있죠. 음, 사실은 이 뒤에도 똑같으니까 음. 뒤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 8비트 리듬 이라는 것이죠 네. 음 그렇다면은 자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메트로놈을 끌겠습니다 여기 드럼 보이시죠 킥드럼을 밟고 스네어 치고 하이햇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하이햇을 하이햇의 맨 마지막 하이햇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치는 주법으로 이렇게 약간 열린 소리가 나죠? 자, 들어보시면 은네 네, 이렇게 어, 드럼을 기본적으로 입력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아니, 지금 킥드럼과 스네어와 하이햇은 나왔는데 나머지 이 많은 탐탐들과 이 라이드 심벌과 크래쉬 심벌은 지금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언제 쓰냐? 네, 일단 라이드는 하이스 대신에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햇을 라이드가 아마 여기 있는 레샵인데요. 데려갑니다. 예 라이드 소리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얘도 라이드로 데려갈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의 대신에 라이드 심벌로 바꿔준 리듬입니다 예, 이게 라이드 심벌의 역할이고요음 나머지 탐탐과 이 크래쉬는 지금 사용 하지 않았죠? 어, 이것들은 음, f 인이라는 주법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드럼은 크게 두 가지 주법이 있는데요. 리듬 리듬은 킥과 스네어와 하이햇 또는 하이햇 대신 라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일정하게 연주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f 인 e l 은 음, 기타 애드립처럼 드럼도 변화를 주는데요.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이죠. 리듬과 리듬 사이에 변화를 줄 때, 그리고 리듬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새로 시작할 때, 이럴 때휘에인을 거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금 연주한 리듬을 어, 드럼 보통 이제 네 마디 패턴인데요. 세 마디까지 는 똑같이 치다가 마지막 음, 네 마디째에 변화를 준 뒤에 다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연주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여기 루프를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루프 버튼을 켜면 계속 반복됩니다 네, 저희는 세 마디만 반복할 거기 때문에 원본을 포함해서 여기서 끊어 줍니다 세 마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비린을 간단한 비린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건반으로 실시간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리듬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거쳐서 크래쉬를 치고 끝납니다. 자, 원래 크래쉬는 이렇게 혼자 치는 게 아니라 킥 드럼과 같이 칩니다. 이렇게 킥 킥드럼과 크래쉬는 거의 대부분은 함께 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곡이. 근데 우리는 곡을 끝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다시 맞물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킥드럼과 크래쉬가 이렇게 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6마 이 포지션 6에서 다시 이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필인 한 마디 필인을 한 겁니다. 한 마디 필인 탐탐을 크기별로 보통 탐탐 고음부터 중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필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걸 카피하고요. 카피를 하, 하고 첫 라이드 대신에 이거를 크래시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시작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이 크레스로 바꾼 부분이 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크레스는 요 순간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합니다. 그리고 자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그리고 다시 새로운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이렇게 뒤를 없애 줍니다. 자. 지금 총 드럼이 여기까지 네 마디, 뒤에 네 마디, 여덟 마디죠. 네, 처음 세 개가 세 마디가 이 리듬이 반복되고요. 네 번째 마디에서 필이 시작됩니다. 음. 다시 시작되죠. 이렇게. 다시 시작될 때 원래 라이드 여기 아까는 여기서 쳤는데 아까 라이드가 여기 있었는데 휠리이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크래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래시가 들어갈때는 킥도 같이 밟아주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다가 음, 여기가 1마디죠. 얘는 아, 음, 여기가 1마디니까 1, 2, 3, 4, 5 5마디째 그리고 좀 헷갈리죠. 여기 이걸 좀 옮겨 볼게요. 그냥 1마디로 당겨 보겠습니다. 네. 1마디부터 여기 4마디까지 리듬 3마디에 필인한마디 그리고 5마디부터 8마디까지가 또 리듬 3마디에 필인한마디를또 해야 되니까 여기 뒤를 필인 들어갈 자를 해,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는 바로 이렇게 크래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이 부분에는 그냥 엔딩을 해 볼게요 아, 어... 또 연결해 볼까요? 네 일단 연주로 필인을 또 하고요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보겠습니다 자 끝에 이제 어, 엔딩을 하려면은 어, 크래시랑 킥을 동시에 치면서 끝나면 됩니다. 거기 따로 녹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8마디짜리 드럼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리듬이 리듬이 나오고요. 리듬이 3마디가 나오고 네 마디째에 필인이 나오고 다시 리듬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크래시가 들어가고요. 또 리듬이 이거 포함해서 세 마디가 나오고요. 또 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엔딩은 킥과 크래시 네. 이게 제일 간단한 어, 드럼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음 앞에를 한번 바꿔 볼 거예요. 앞에를 라이드 대신에 하이에스로 다시 하이에스로 바꾸고요. 음 여기를 한번 열어 열어줘 보겠습니다. 여기를 오픈 하이에스로 어디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는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다 외우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드럼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네 중간에 오픈 하이햇 소리 들리죠? 하이햇이 열린 소리. 네, 뒤눈을 라이드로 바뀌었죠. 하이햇 대신에. 요 두번째 필인 할 때는 보시면 은 킥과 스네어도 필인에 참여하고 있죠. 원래 필인은 뭐 탐탐하고 크래시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킥과 스네어도 필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 파트별로 킥드럼, 스네어드럼, 하이에 탐탐, 크래시, 라이드 각 파트별로 좀더 자세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